자 그러면 돈의 역사는 대풀이 되는데 최근 이런 역사도 과거의 5 0대 사건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들하고도 또 비슷하게 전개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이런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우선 그렇다면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정말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택하는 그렇죠.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생각부터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정말 답답한 사람들 많거든요. 어, 저는 어. 우리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그러니까 대표님이라 저처럼 그래도 업계에서 뭔가 투자나 이런 예.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솔직해요. 좀 음. 저희는 되게 솔직하거든요. 아이, 주식이 어떻게 봐요? 모르겠는데요? <웃음> 이런 것도 <웃음> 이야기 잘하고요. 왜냐하면 장이 안 보일 때는 예. 쉬면 되거든요. 음. 뭐 그런 식으로 저희들 업계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특히 고집 피웠다가 안타깝게도 음. 정말 저는 정말 젊었을 때 20대에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청산, 그, 반대매매 당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겪고 나면,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철학을 뭐, 어, 유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고, 음. 잘 대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 뭐,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성장주 투자 다 좋은데, 일단 성과를 내는 게 진짜 중요한 그럼요. 거고, 예.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게 뭔가를 예.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나 음. 이거에 대해서 뭘 하는 걸 천박하게 여기는 <웃음> 전부 성리학 유학자예요. 다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썩은 다 부자 되고 싶은데 아, 그 욕망은 전부 다 갖고 있으면서도 또뭐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뭐꼭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냐 뭐 예. 이런 소리하고 제가 그잘 친구 중에 반려견 관련된 수의사 예. 친구가 있는데 수의사 친구가 항상 입양을 하려는 입양이라는 음. 요새 표현을 쓰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집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왜냐면, 예. 그 병원에서 그, 많이들 하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물으면 천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묻는 질문이, 대표님, 집에 돈 있어요?를 물어요. 예. 왜 그러냐면, 애를, 음. 강아지를 특히 키우는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은 데리고 나가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강아지 불쌍합니다. 음, 음. 그래서 집에 벽지들 다 찢어 놓고 하는 강아지들이, 그 원래 나쁜 강아지가 아니라, 예. 주인이 발걸안안 들고 나가니까, 이 운동 성향이 강한 이 3대 악마견 음.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안, 안 키워보셨구나. 안 키워봤습니다. 이게 <웃음>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 그걸 매일매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예. 강아지와 정말 정말 정을 나누면서 음. 너무나 행복한 향을 그 꼬물꼬물이를 거리는 작은 생명체가 음. 품에 오는 그 맛을 정말 즐길 수가 있는데, 예. 매일 야근하고 주말도 없고 저도 음. 특히 중고사 애널리스트 할때 월, 화, 수, 목, 금, 금, 토 그랬어요. 오. 일요일만 반나절 쉬고 오후에 출근했어요. 그러고 살았거든요. 거기에다가 강아지를 키운다, 고양이를 키운다 그게 무슨 죄예요? 음. 두 번째, 애기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어, 보험도 안 됩니다. 음. <웃음> 반려, 반려모나 반려견들이 보험면 안 돼요. 예. 결국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건 그런 꼬물꼬물거리는 친한 생명체가 아프고 그럴 때 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몇백만 원 나오거든요. 반려견, 반려묘 이런 반려동물들에 대한 치료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보험이 안 돼. <웃음> 예, 보험이 안 된다. 예, 또그 보험 상품 개발하려고 했었던 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눈 적도 있는데 예.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음. 좀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면 뭐 불편할 음. 뿐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웃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만 대체로. 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 이 돈이 없으면 굉장히 예. 힘들고 불행해질 여지들도 있다는 라걸 인정하고 투자에 대해서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면꼭 그렇게 위험한 거 투자해야 되라는 음. 그런 말들은 이제 좀 집어치우자. 예. 저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가 0.75% 잖아요. 예. <웃음> 올라봐야 1% 자 여러분 1% 이자 받아서 저축해서 음. 부자 될수 있는 분은 저축 안 해도 부자 되는 분들이에요. <웃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월급만 모아도 부자 되는 사람들. 아니 그런 분들은 재테크 보면 안도 되고 그런 분들은 뭐 재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음 이래도 돼요. 일 퍼센트만 보러도 1년에한5 0억 나오는 아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예. 뭐 많이 뵙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그런 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굴려 사는 노후가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예. 너무나 많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테크의 특징이 어떠냐 면 예금으로 앙창 보유하다가 갑자기 한 방에 빡빡 긁어모아서 집 사요. 음. 이게 우리나라의 재테크의 특징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무식하게 하지 맙시다. 예. <웃음> 인정 좀 하자는 거죠. 예. 예금하고 뭐 저축해서는 음. 이제는 노후가 너무너무 불안정하고 또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빡빡 긁어서 또 부모님 찬스까지 싸서 음. 집을 사서 물론 지금 같은 강사장이 나올 때야 좋지만 사실 하우스포어 사태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고금리로 부채를 음. 일으켰다가 집값 조금이라도 조정받으니까 못 견디며 그 나온 매물들이 그분들은 하우스포로 만든 거잖아요. 예. 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4년에 걸쳐서 서울 강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를 저는 경험해 봤기 음. 때문에 끔찍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 어, 오한 학생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재테크는 <웃음> 빡빡 긁고 모아서 예. 완전히 안정적인 자산에 딱 그리고 모았다가 한 방에 투척.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잘될 예. 잘 텐데 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맙시다. 성공하면 그렇죠. 대박, 실패하면 쪽박또왜 <웃음> 그랬냐 뭐 그러고 집샀다 망한 집들 최근에는 예. 없지만 예전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재테크 문화라는 게. 음. 어, 매, 죄송합니다. 선비질 하다가, 예. 갑자기 올인하는, 집은 음. 또 달라, 이러면서, 음. <웃음> 아,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올인하거든요. 그런 식의 재테크들을 하게 되면, 음. 경제도 망가지고, 본인들도 힘들고, 음.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이런 솔직하지 못한 태도들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정보를 얻는 것도 약간. 니다 예. 저는, 뭐, 어, 좀 대표님이랑 저랑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떤 분들이, 어, 물어보세요. 박사님, 박사님들 되게 많은 분들이 박사님한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찾아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정말이에요. 예. 안 물어요. <웃음>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저는 어떤 어그 제가 예. 대학생 시절부터 그 친구들을 꾸준히 만나서 저한테 이메일 보낸 친구들이죠. 예. 그리고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음. 지금까지 10년 넘게 만남을 이어가면서 그 친구들은 지금 다 펀드 매니저하죠 그 친구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냐면 딱네 명밖에 없어요. 네 음, 명만 물어봐요, 그럼? <웃음> 아니요, 그러니까 와서 예. 질문을 하거나 박사님 음. 뭐 자문을 구하거나 밥이라도 한번 먹으려고 찾아오는 친구가 예. 0 년간 네명네 4명, 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음,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어, 주변에서 물어오려고 든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여러분 대학생분들 또는 직장인 초년생분들. 주변에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나 투자 상담을 받을기 서로가 적합해요? 둘다다 다 사회 초년생이고 예. 어, 아는 것도 없는데 아, 모르는 사람끼리 질문해 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대표님이나저 같은 이 업계에서 실패도 해보고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요. 돈 파는 가게 구독자 분들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참, 정말 참고를 만들어주 예, 예, 정말 참좋으 분들이네요.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어그제 유튜브 채널에 그 상담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인재종 와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맨날이 되는 게 음. 박사님 질문하고 싶은데 여기다 하면 되나요? 그런 걸왜 물어? 거기다 하면 되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어 저는 정말 음. 왜 그렇게 금융 사기에 많이 당하는가? 예. 일단 어 모르는 분들끼리 서로 고민하고 있어요. 음. 예. 투자자한테 예. 가서 전문적인 투자자분들 음. 그 편하게 얘기할게요. 50 넘었는데도 죄송한데 투자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들한테 물어봐야 솔직히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음. 저만 해도 28년 차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25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거든요. 일하면서 많이 많이 실패하다 보니까 그 실패 속에 경험을 얻어서 이제 파이어하고 음. 또 새롭게 지금 스타트업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맨날 투자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마인드 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조가 벌써 보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뭐 뭐 했다 실패했던 경험들에 인이 박혀 계시는 음. 분들한테 물어봐야 또 답도 없고 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한 50정도 넘어서 투자 경험이 25년 이상 되시는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한테 음. 대표님도 좋고 저는 덜 성공해서 니까 지금도 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예. 아무튼간에 태도들 그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음. 굉장히 안정적이고 음. 또는 신뢰할 만한 적어도 예. 확률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음. 그런 투자 철학을 흡수하고 또 음.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제발 생각의 태도 어돈 그따위 필요 없어 라든가 또 자기들끼리만 부부가 둘이서 의논해 봐야 뭐 답이 나와요 예. 어, 주변에 계시는 성공한 외삼촌, 예. 성공한 아재분들을 찾아가시고 그분들 예. 잘 없다 생각되면 저희 우리 구독하세요. <웃음> 예,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생각을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솔직하자.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제대로 정보를 제대로 이상한 데서 얻어요. 간다. 이상한 그렇죠? 데서 얻어요. 우리 매일처럼 <웃음> 예. 뭐 여기만 하면 몇배 대박 문자 오잖아요. 예. 제가 편하게 해줄게요. 음. 그렇게 능력 있고 몇배 대박이 날것 같으면. 이미 부자가 돼서 은퇴해서 맞습니다. 하와이나 오키나와 같은 데 가서 지금 몇 달씩 살고 있지 예.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을 꼬셔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크게 성공했는데 왜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박사님 멘트는 제가 돈 파는 가격에서 몇번 반복했던, <웃음> <웃음> 반복했던 <웃음> <웃음> 이야기야 같습니다.